직접 의견을 내고 사업이 선정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오늘 저랑 세곳이 가볼 텐데요. 그중첫 번째는 서부간선수로 산책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무래도 목재로 되어있을 때보다 철제로 되어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할 때좀 걱정없이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요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부관선수로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있으니까 가족분들 나와서 산책하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는 작은 골목길인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면서 걷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부평구 주민 참여 예산은요 부평 구민들의 공공성과 편익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을 기다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하는 사업이니까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